여기는 완전히 퍼펙트한 컨디션이고 잔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소프트하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판판한 데가 어디 있어 다 경사져 있지 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사진 상황에서 공을 치는 방법을 알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스윙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경사진 상황에서도 스윙이 제대로 안 나와 아무리 우리가 응용을 해서 친더라도 근데 기본 스윙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응용 스윙만 여러 개를 해버리다 보니까 스윙이 지금 많이 틀어진 거야 스윙을 한게 아니라 히팅을 한 거야 어 다시 그래서 오늘은 또 스윙하는 법 알려줄게요 항상 셋업을 들어갈 때는, 셋업을 잡을 때는 항상 클럽부터 들어가, 이렇게 채부터채를 바닥에 다 낳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 발을 맞춰. 그 다음에 채를 잡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바닥에 닿은 게 그대로 유지돼 있잖아. 힙이 고정, 상체가 숙여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서 밸런스를 잡고, 무릎 고정, 힙을 뒤로 빼면서 주저앉는 스쿼트 자세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체중은 살짝 발가락 쪽에, 여기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여기를 피는 거지, 여기는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야. 자이 상태에서 높게 들어봐. 되게 어려울 거야. 낮게 가기가 편해. 자, 이 상태에서 높게 들어봐. 훨씬 편하지. 자, 여기서 상체 숙여. 여기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잡는 거야. 자, 거기스 테이크백 일자로 보내서 꺾어봐. 그럼 백스윙 탑이 아까랑 확실히 다르지. 자, 거기 시선은 공, 양팔 아래로 교차. 이렇게. 완전히 스윙 달라지잖아, 이러니까. 셋업이 중요한 거야. 자, 테이크백. 높게 꺾어서 위에서 아래로 로테이션.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훅이 나던 공이 훅이 안 나잖아. 어 아래쪽으로 보내주면서 넘기는 거야, 보내주면서 자, 백스윙 일자로 쭉 밀어서 꺾어서 아래쪽으로 가볍게 뻗어내면서 돌고 그렇지, 지금처럼 자, 백스윙까지는 달라지는 거 없어 자, 테이크백에 코킹까지 갔으면 스탑! 천천히 다운스윙이 들어올 양쪽 허벅지 간격이 천천히 들어와봐 최대한 좁아지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 때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양 다리를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허리가 틀어져, 그럼 어떻게 돼? 양 무릎이 펴지면서 여기, 허벅지 위쪽 여기가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들어. 계도 펴져야 돼요? 펴져. 펴져야 돼. 펴지고 나서 굽어지는 거야. 그래야 힘을 더 많이 쓸수 있어. 여기서 볼때 자, 이렇게 갔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린 이거야. 이러면 힘을 못 써. 자, 그게 아니라 이게 펴지면서 이렇게 붙어주는 거야. 이 동작이 세지면 세질수록 거리가 멀리 나가는데 세지면 세질수록 공은더 오른쪽으로 가. 몸이 빨라지면 체는 그만큼 늦게 들어오게. 로테이션의 파워와 맞춰서 해주는 게 좋아. 그렇지. 자, 테이크 백 길게. 거기서 꺾어서 허벅지 사이 조아주면서 훨씬 똑바로 잘 가잖아 이러니까 공이 근데 스윙 지나가는 길도 훨씬 낫고 팔꿈치 구부러지는 것도 확실히 줄어들지 허벅지 사이를 쓰니까 확실히 몸 사용량이 더 많아지면서 팔로스루가 훨씬 더잘 나오잖아 코킹 훨씬 낫잖아 자 테이크백 코킹 팔 뻗어넘기면서 허리 그렇지 틀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 테이크백 길게 코킹 거기서 훨씬 낫잖아 스윙이 당연히 교정이 되니까 궤도가 올바르게 타지 궤도가 올바르게 타니까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고 거리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 늘어나겠지, 더 빨라지고 여태까지 네가 보냈던 거리는 전부 다 힘으로 보냈던 거야 그러니까 라운딩이 끝나면 아팠던 거야 힘들었던 거고 올바른 자세로 스윙을 하잖아? 그러면은 아 물론 힘들어, 물론 아프고 근데 훨씬 덜 힘들고 덜 아프고 훨씬 더 많은 양을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기본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을 쳐야 되고 오늘 알려줬던 동작 이거 응. 요 동작 연습하면 거리는 서서히 쭉 늘어날 거야 어, 그러니까 요 동작 절대 오른발이 굽지 않게 양 무릎이 펴지면서 허리가 틀어지고 이때 오른발은 최대한 잡혀있고 이렇게 오른발을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틀어 그럼 어떻게 돼? 옆 날이 떨어져 이렇게 이게 정답인 거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요 동작 좀꾸준 하게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이거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요 동작 조금 더 점검해보고 요거 드라이버도 한번 봐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